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. 오늘은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?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번 노육된 얼굴 관상 성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, 필러가 금방 빠진다고 알고 있지만, 빠진다기 보다는 일단 필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퍼진 다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빠지는 것도 상당히 기간이 다르고 또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사례자의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5년 전에 지방이식 2차까지 했고요. 2년 전엔 눈 밑에 광대주름이 생겨서 이마 빼고 풀페이스 필러 맞았어요 지금은 도로 다 꺼져서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굶는 다이어트라 그런지 필러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러가 어 녹지 않고 처졌다 라고 지금 느끼시는 것이죠 여기 저의 손등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2013년 8월 달에 각기 다른 아홉 종류의 필러들을 저의 왼손등에 주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맨 오른쪽에 맞은 필러 주위로 벌겋게 발적과 부종이 나타나네요 이게 9가지 종류가 전부 히알루론산 필러 이긴 한데요 제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알루론산 필러 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성질이 다 다릅니다 필러에 성분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같은 성분 히알루론산 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러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의 반응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, 이 동영상은 2013년 8월에 필러를 맞고 2017년 3월에 찍은 동영상이니까요 만 3년 7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9종의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마다 다 흡수도나 그런 것이 다르네요 움직임이 많으면 빨리 흡수된다고 하는데 움직임이 적은 아래쪽에 맞은 필러는 없어졌는데 가장 움직임이 많은 손목 부분이 가장 오래갔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8년 12월에 찍었으니까 만 5년 4개월 된 동영상입니다 아직도 필러가 있네요 참고로 제가 2002년도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의 논문이 히알루론산 농도에 따른 섬유아세포 성장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. 199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는 어, 필러라는 것들이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또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것은 단 한가지 종류만 있었을 때입니다. 제가 히알루론산 필러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환자들한테 시술을 해본 경험이 지금 20여 년이 되기 때문에 어, 이러한 필러의 성질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난번 노골된 얼굴 관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필러도 그렇고 애교살 필러의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, 필러가 퍼져서 어,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자 얼굴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필러가 얼마나 오래가는지에 대해서 제 손등에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와 함께 어, 필러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, 또 퍼질 수도 있다,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